짜자잔! 우와! 이거 아니다! 응? 뭐야? 뭐가? A. 그거 A 아닌데? 아니, 누가 인데 어? 누가 인데데 이거 피아노야. 어? 피아노, 피아노. 피아노 어디? <웃음> 야, 언니 오고 개봉해야지 언니 거야 언니 거. <웃음> 언니 거야 언니 거. 언니 거야 언니 거. 언니 거 언니 거. 언니 거야 언니 거. 언니 거 눈눅하지난 콩이 봐봐 콩? 어? 누나 맞춰봐봐 맞춰 일단 여기서 멈춰 멈춰 맞춰보세요 책? 무슨 책 받고 싶었어? 테리 생일선 피아노가 테리 질테네 테 캐리도 선물 줄게. 음. 있었어? 어떻게 이렇게 알았어? 나나나 엄마 따라했다고? 어 진짜 지금 방금 따라는 거구나. 나시네 박수! 어머! 손 조심해! 엄마... <웃음> 너무 거 아니냐? 아니야... 내리야! 응? 그런거 하지마! 위험해! 뭐야? 누가 보내줬을까? 우와! 예쁜 식품까지! 우와! 내가 하나도 먹고 싶었던 거다! <목소리> 내꺼는 어딨어? <너> <목소리> 내가 좋아하는 사탕이랑 <목소리> 내가 좋아하는 사탕이야 <목소리> 내가 좋아하는 사탕이랑 <목소리> <목소리> 언니가 써주셨나봐 편지 <목소리> 읽어봐 는 해리가 아닌데 <웃음> 다른 애기인데. 뭐야 <웃음> 이거 내 거야? 아 어, 이거 나다. 야 엄마랑 같이 찍은 어? 거. 뭐야? 내 거다. 음, 엄마 인스타에 있 사진도 깨주셨네. 내거 맞던데. 어. 내 거. 그러니까 누구야? 응응 응. 언니야, 지 언니야, 이모야. 응 고모랑 어머. 갔었었지. 어. 이거 누구야? 어 야. 아니야. 줘. 아니, 엄마가 이따 줄게. 이따 줄게. 너 이거 깎아줄까? 깎아? 나 여기 있다. 어, 빨리 넣어야겠다. 태희 얼굴 다 붙이겠어. 음, 장일이 예쁘다 엄마 뭐, 그럼 이거 뭐야? 과자도 엄청 많다 이거 핫팩이라고 주머니에 넣고 추울때 이렇게 하는거야 우리 눈썰매장 갈때 하자 감사어니다 넣을거야? 너무 감사하세 이런 헤어 패치로 태일이는 이렇게 한 줄로도 한 줄로 나열하는 거 좋아하네 김치 <웃음> 이제 새우라고? 랍스타 미간살이야 어? 이거 새우야 새우 오 맛있겠다 <목소리> 엄마! 뭐 먹어요? 어? 아니 이거 먹어! <목소리> 엄마! 내가 다 먹어야지! 같이 먹자! 어? 해먹어 네. 음. 아휴, 음. 좋다 말았네! 귀여운다!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대비 같아. 대비야. 다다다다. 안녕. 이거 뭐야, 뱀 보요? 이거 뱀파이어 아니고 해골. 무서워 무서워서 못 들어가나? 아니야, 이거 무서운데. 들어갈 거야? 아니야, 무서운데. 들어갈 수 있어, 엄마. 어. 들어가자. 와, 이 신기하다. 어디 가 볼래? 어디 가다 아니, 어디 지 어, 한지 갔어? 로 어디 갔 뭐해? 귀신이야 아니야 이게 뭐야 한만더 쳐봐 와잘 춘다 와, <웃음> 뭐야 이거 와우 와우 와우 초록색 빼? 와우 아 초록색 빼줘? 우와 있다 해리별 되게 보이지 아니, 엄청 어, 반짝 엄청 엄청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건 엄내 옆에는 엄마별이야 응. 그리고 아빠가 해리 오늘 생일이니까 별 보고 응. 밝은 별 보고 소원 빌어봐 별 보면서 응. 저 하늘에 뜬별 보면서 벨님 벨님 모기 물린 거 <웃음> 모기 물린 거다 나게 해주세요 <웃음> 또 너우 어, 소복하시다 알았어 가자 생일 축하해 응. 엄마도 생일 축하해 <웃음> 엄마도 나랑 같이 할 거니까 응 가자 벨림 벨림 고기 물린 거고기 물린 거다 나게 해주세요 네, 아주 멋진 장면인데요. 어제 해가 진후 동쪽 하늘을 보신 분들은 이 어린이처럼 붉게 빛나는 화성을 맨눈으로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. 우와, 우리 백만 유튜버야. 응. 예뻐서 사진 찍은 우와, 이모 감사합니다. 인모 어떤 진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서 진다. 응, 달콤해. 달콤해? 달콤한 맛. <웃음> <웃음> 맛있어?